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 역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활력을 회복시키며 전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전환의 시대에 맞는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라고 국민분들께서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도로 하지 못한다면 과연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다시 또 표를 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두려움 없이 해나가는 것 전환시대에 맞는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 이것을 잘해야만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도 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도 완전히 혁신되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리더십을 갖춰서 모든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국민과는 능동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국민적 과제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찾아진 과제를 두려움 없이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 새롭게 바뀐 정당, 저 박주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있는 정당입니다. 사회적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할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습니다. 사회적 의제 연속회의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를 담당할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고 운동적으로 국민들과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인 리더십을 넘어서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당원 투표를 여러 차례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쌍방향 소통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상향식 의사 수렴과 정책결정 과정을 위해서 정책전당대회를 열고 지역위원회를 상향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꿈꾸는 모든 세력의 등지로 더불어민주당이 탈바꿈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분산 정책에 대해서 좀더 힘을 쏟겠습니다. 대법원은 대구로 현재는 광주로 이전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드립습니다 거점 대학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서 또 네트워크로 엮어서 똑같은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인구분산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지금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발목 잡히지 않고 최대한 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기관 역시 자기중심성을 가지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두려움 없는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